친 친구 중에 한 명이 다음 주에 생일이어 가지고 미사역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리네요 이번 주또 열심히 편집을 하고 또 국토대장정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실 가서 하루를 보낼 건데 드디어 제 노량진 작업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량진이 위치상 되게 좋은 게 1호선 9호선 있죠? 또 여기 조금만 오면 상도역 7호선 있죠? 교통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물가도 되게 싸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생활이 가능한 작업실에서는 주로 제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고 기 전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노트북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작업실에 가가지고 작업실을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비포 애프터도 소개를 하고 또 노트북 언박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벤. 제 작업실이 옥탑방인데 이 옥탑방의 장점과 단점 딱한 가지씩을 뽑자면 장점은 그 옥상에 대한 낭만이 있다. 단점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것도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다닐 만하네 여기가 비포 영상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옥탑방 사무실 같은 좀 냉랭한 분위기? 그냥 쓸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 있는 시간 외에는 이곳에서 제일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고 싶은 작업실을 꾸며보자 해가지고 한 4일간에 거쳐서 셀프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4일 동안 싹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한한달두달 달 정도 하나하나 제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일단 비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밤 비포 영상을 보시면 많이 볼수 있는 사무실의첫 형태, 저첫 형태인데 제가. SOS를 쳤어요 군대 선임 중에 조만간 글램핑을 같이 갈 형인데 인테리어를 한 2년 정도 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일단 페인트나 먼저 발라야겠다 싶어 가지고 어떤 페인트를 발라야 되냐고 라 물어봤더니 본인이 쉬고 있는 시간이라고 나와 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진짜 너무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항상 가슴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입니다 뭐 사실 그 형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 마음에 드는 작업실을 만들긴 힘들었 것 같아요. 이제 총 4일 동안 매일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이 작업실에서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합니다 1일차 때는 일단 이 공간을 조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벽지 위에다가 하얀색 페인트를 발랐어요 한 번만 바르면은 색이 깨끗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바른 상태에서 쫙환기해서 말리고 한번더 칠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칠한 데는 한3 4번 가까이 칠하고 적게 칠한 데는 한두번 정도 칠한 것 같아요 2일차 때는 페인트 보충 작업을 해주고 이 페인트를 바를 때 바닥에 꼭 비닐 같은 걸로 잘 깔아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가 창틀이나 문고리 같은 거는 미리 마스킹 테이프나 이 문고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 페인트가 묻진 않았는데 바닥에 이제 신문지를 깔고 했더니 막 사방팔방 다 눌러붙어가지고 동생이랑 그거 진짜 하루 종일 긁어서 뗐거든요 혹시나 작업실에 페인트를 칠 하실 분들은 바닥에 꼭 비닐을 깔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루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틀차는 페인트 안 발린 부분 정리하고 바닥 청소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서 이제 3일차를 준비를 합니다 1일차 네. 2일차까지만 해도 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페인트 바르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3일차 때부터 그 인테리어를 했다는 형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3회차때 이제 걸레바지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벽면이랑 바닥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걸레바지라 그래요 이 걸레바지도 형이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주문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위에 실리콘까지 지금 보면은 엄청 깔끔하게 써져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한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걸레바지라는 용어를 작업실을 하면서 처음 알았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작업실을 와서 봤었는데 형은 딱 처음 온 날부터 딱 줄자랑 가지고 와가지고 사이트 다 측정하고 필요한 거 이제 싹싹싹 싹 정리해서 이렇게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기본 조도도 이렇게 좀 밝은데 제가 여기 레일 조명을 두 개를 달았어요 여기서 뭐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어둑어둑 하면은 좀 사무실 느낌이 안날것 같아서 천장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 레일 조명도 형이 전기랑 이런 것도 다 만질 줄 알아가지고 레일도 싹 깔아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3일차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은 하기 힘든 영역을 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작업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추위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아 여름에 조금 대비를 해야겠다 전체적인 이 벽면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파란색 카페트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사액차 마지막 날인데 타일을 하루만에 다 붙이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타일을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방이랑 복도까지 싹 해서 붙여주고 형이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본인의 작업실 같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이 걸레바지랑 마찬가지로 재료분리대 라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라인더라 그러나 그걸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게 이제 재료분리대 그래서 여기 신발장이랑 저쪽 카펫 부분을 구분을 해줍니다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신발 신은 채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의 역할이 엄청 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입주청소 느낌으로 싹 청소를 해주고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끝이 납니다 다라다란다, 따라다라따라다다란다 여기가 이제 뭐 손님들 오면 접대하는 그런 원형 테이블이고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가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 그래서 노트북, 뭐 포터블 모니터, 컴퓨터까지. 컴퓨터가 여기서 제일 비쌉니다. 아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제 방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쉬는 공간이거든요. 참고로 쓰고 있는 다락이고 여기는 그냥 딱 쉬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사무실이랑 쉬는 공간은좀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긴 좋은 게 옥탑방인데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되게 작긴 한데 뭐다할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처음에 엄청 더러웠어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제일 쉽게 더러워질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좀 쓰고 싶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청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 이 공사를 질질 끌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할것 같아서 딱 4일이라는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꾸민 거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작업실에 있으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한두 달에 걸쳐서 계속 구매를 합니다 이제 그 물건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복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여기서 밥도 해먹고 또 동생이 가끔 와서 여기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밥솥, 전자레인지, 인덕션, 냉장고까지 근데 놀라운 건 아직까지 인덕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방이 외벽이라 그런지 엄청 추워가지고 이 전기장판을 갖다 놓고 여름에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터치 모기장?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겨울에는 모기가 다 죽어가지고 필요한 옷들은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무실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무실을 꾸미는데 투자를 많이 했고 이 인테리어에 고민인 사람은 다 동감을 할 텐데 진짜 맨날 맨날 오늘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인테리어를 찾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원하는 아이템들은 줍줍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부족한 게또 생기고 지금은 이제 막뭘 사진 않는데 한 한두 달 가까이는 계속 그 부족한 게 생기더라고요 180cm짜리 테이블 컴퓨터랑 뭐 모니터 이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원형 테이블이랑 이 의자들도 구매를 했고 러그랑 튤립 조화랑 블라인드 화이트 앤 블루만 있으면 좀 차가운 느낌이 들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줬어요 공기청정기는 제가 당근마켓을 자주 보는데 외국에 급하게 나가신다는 분이 꽤비싸다 들었는데 이거 3만원 급초로 해가지고 죽죽을 했고 이 액자는 지금 작업실 자체가 약간 산토리니 느낌이잖아요 지금 약간 의미 부여를 해서 유튜버로 좀 성공을 하면 가족 여행으로 산토리니를 한번 가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저 에어컨 여기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좀큰 평형으로 해가지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끔 저걸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겨울에 전기세는 엄청 나온다 이제 마지막 이 옥탑방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죠 옥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산벨딩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제 옥상 꽤 넓죠? 꽤 넓어서 아 잔디를 깔까 이 생각도 했는데 잔디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냥 이제 앞으로 여기서 좀날좀 풀리면 은뭐 손님들 초대해서 고기 파티를 해도 좋고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고 이 옥상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들어가서 노트북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은 박스부터 짜잔 짜잔 짜잔 국토대장정 때 가방에 이런 클립 같은 거를 하나 달아 놓으면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그한남에서 만났던 디자인 하는 친구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노트북 언박싱 아 이거는 절대 제품 협찬 아니고 그 MOM 인베스트먼트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투자를 해 주신 겁니다 400다리 유튜버한테 누가 이런 협찬을 해 주겠어요 우와. 미안. 국토대장정이나 아니면은 해외 여행을 갈때 함께할 노트북이에요. 너무 소중해. 이 컴퓨터를 어떻게 키는 거지? 이 컴퓨터 어떻게 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전원 버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 옆에 있네 두 번째 난관 봉착 진짜 언박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썸님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깨닫네요 좀 천천히 한번 연구를 해서 귀한 노트북도 잘 써가지고 좋은 영상 편집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 매주 목요일 업로드되니까 많은 영상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